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아아아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정말 달아 주셨어요. 정말 걱정, 걱정은 걱정을 했었거든요. 이게 창작 캐릭터라서 이게 좀 많은 관심을 가져 다 주실까? 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아니었더라고요. 어, 엄청 많이 달아 주셔 가지고 제가 오히려 더 감, 감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소중한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신중히 신중을 가해서 이렇게 500 500 구독자 돌파로 인해서 어, 제가 오늘 10명께 당첨자를, 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당첨자분은, 네, 랭킹님이십니다. 네, 랭킹님이시고, 네, 랭킹님, 네, 랭킹님, 어,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는, 쭈리님입니다. 쭈리님이십니다. 네, 두 번째 당첨자, 네, 쭈리님, 네, 축하드립니다. 아, 세 번째는. 자, 세번째는 그릴비 어, 자 그릴비님이십니다. 자, 그릴비님. 네 그릴비님 축하드립다고요 만약 루비스가 에서드에 나온다면 소울키퍼, 노전지, 소울도미네이터, 옥저버, 에스텔, 이 라인을 해보고 싶다. 이유는 마법 데미지를 지닌... 지니... 에스텔은 편타가 아닌 스킬 데미지가 주력 데미지로 나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하는 전략적인 스킬 활용으로 전철을 펼쳐나가는 타입입니다 또한 에스텔의 3차전진만의 다른 컨셉이 백사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에 맞는 나디자인이 인상이 깊어서 에스텔의 한시라도 빨리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자네 네 번째입니다 블라드님이신가? 네, 블라드님. 두 번째로, 디나이어로 키우고 싶고, 나시랑 거울이나 기능성에 하이브리드라는 적은 부분도 있고, 나시랑 무기가 늘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 어, 네, 기동성을 봐, 볼 수가 있고, 에스테는 마법적이라서 자기 가 성격에 맞지 않으면 마지막에 키우고 갔다. 제가 말씀 제가 그거를 설명도 하지는 않았는데 디나이어에 대한 이게 기동성을 보완시킨다는 그 말씀이 너무 잘 아셔가지고 네 이분 네 블라드님께 어, 블라드님을 당첨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네 블라드님 축하드립니다. 네. 자 다섯 번째님 네 젠젠다이저분님 네.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어요 라그 루비스가 좀아움가 동시에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다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젠젠다이조브님을 당첨에 뽑았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웃음> 자 여섯번째는 어, 헤르샤님 만만입니다 네 헤르샤님 만만님 당첨 축하드리고요 나온다면 에스테리를 너무 잘 그리셔서 반해서 에스테리할것 같네요 다 키울테지만 그림이 너무 잘 그리셔서 반했습니다 에브같은 에브같트에브가이이 아, 라인은 뭔가 예쁘고 지강느니기 난다 그 소속사가 있으신가요? 어으시면 한번 돈쓰냐라고 약간 살짝 재밌는 어, 멘트를 조금 섞어 주셔서 아, 약간 좀 재밌을 것같 어, 재밌는 댓글인 것 같아서 제가 헤르시님 맘마님을 뽑았습니다. 네헤르시님 맘마님 어, 당첨 축하드립니다. 후! 자 일곱 번째는 바로 어, 제 시청을 많이 해주신 슈르릉빵님입니다. 네, 슈르릉빵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여덟 번째 가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 콜라치킨님입니다. 네, 콜라치킨님 당첨 축하드리고요. 어 내용은 저는 만약 루비 쓰고 나온다면 다 키우고 싶지만 하나만 키운다면 에스테를 키우고 싶네요 일부러 일러, 일러스트부터 혼자 남다르기로 하고 버케를 키워본 적도 버케는 어, 키워본 적도 없다고 한, 합니다 뭐 아무튼 구독자님 500명 축하드리고 더유명해지셨으면 좋겠네요 라고 네, 축하의 인사까지로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콜라치킨님을 네, 당첨 네, 지정을 했습니다 네 콜라치킨님 어 당첨 축하드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 네 아홉 번째는 림세연님입니다. 림세연님 네 당첨 축하드리고요. 모든 전쟁 루비스를 키워보고 싶지만 이라인인 에스테를 키우고 싶네요. 저는 깨끗하고 뭔가 부드러운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는데 그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루비스의 무기가 나시여서 더 마음에 드는 것 같다. 오 세상에 정말 나오게 된다면 좋겠네요. 웃음.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기대를 꽉찬 마음으로 저한테 이런 댓글을 많이 그렇게 달아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님세연님께 이렇게 당첨을 뽑게 했습니다. 네, 님세연님, 님세연님, 네, 당첨, 당첨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 그리고 대망의 한명 나왔습니다. 네 드디어 대망의 한 명이 남았고요 그 마지막 당첨자는 바로 다름 아닌 60초 후에 공격! 페이스북의 <목소리> 박예진님이십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목소리> 네 에스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마법에는 진리의 백의 사신 네 언니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네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달아주셔 가지고 뭔가 좀 독특하게 이렇게 어 얘기를 말씀 그 댓글을 달아주셔 가지고 어 뭔가 꼭 유튜브만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점에 정말 좀 뭔가 좀딱한 명만 이렇게 독특함이 보여 있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에 있는 네 지인 어그 페이스북에 있는 네 이렇게 어 박예진님께 이렇게 그 당첨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웃음> 총 10분 어, 당첨되신 10분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랭킹님 그리고 쭈리님 그릴비님 아 블라드님 그리고 젠젠다이저브님 헤리셔님 맘마님 슈르름빠님 콜라치킨님 닌세연님 박예진님 네 이렇게 10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10분 축하드립니다! 그제 그 주소랑 주소랑 이름 그리고 주소랑 이름 그리고 어 닉네임 네 이렇게 확실하게 적어주셔서 여기 아래에 제 메일 주소를 적을 테니까 본인 확인 인증과 함께 어 이렇게 어 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당첨되신 분들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정말 어 당첨되신 분들 10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랭킹님, 쭈닝님 그릴비님, 블러드님, 어 그리고 젠젠다이저분님, 그리고 헤르샤님 만만님, 그리고 슈르노빵님, 콜라치킨님, 린세연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예지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네.